이 스킬 한번 써볼까? 잠깐만. 전사 캐릭입니다. 창창긴창 창 같은 거 들어있네요. 오 바닥에서 뭐가 끌어올르고 있습니다. 자 아, 뽑기를 해봅시다. 49개 티켓이 있고요 8830개가 있는데 음, 1포.. 아니, 10포 파는데 1500개? 든다고 하더라고요뽑켓 해봅시다. 얼마만에 나올지. 고고! 세 개서.. 오? 오? 오? 에, 서울, 거기, 내가, 기대, 아, 라기까지내가 기대를 안 하긴 마, 는데오 역시 또픽돌 당했죠 아 근데 얘는 필요한 캐릭이라고 하긴 했는데 픽돌 당했습니다 세상이나 얼마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아 내가 그 전에 그아키 허블 뽑을 때픽돌을 센틸 엄청 당해가지고 는 물론 최근에 니케도 픽돌을네번 당했는데 아주 끔찍하게도 20보 이 설마? 오 뭐야? 왜 이렇게 보라색이 많이 나왔어. 엄마이 중에 하나는 있지 않을까? 하나는 있지 않을까? 야 다섯 개가 스아리고 다섯 개가 아리네? 세상에 이게 맞나?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스아리 없네. 마인드맵은 엄청 먹었네요. 제발 란색 여기서 한번더 빛나야지 노란색인 거지 40포 한데 아, 이렇게 모아서 지금 근데 아, 하트 질이못먹 으면, 안되 는데 <웃음> 제발 명 화만 먹 으면 된단 말 이야. 명 화만 이거, 근데 이거 나올 때알순없 알 나. 엄 처음엔 알 수가 없는 것 같지. 여기가 다 알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또다 가고 여기서 또노랑대이어야 되는 거잖아. 오! 왔다! 왔다! 왔다! 왔다! 설마! 왔다! 왔다! 이 게임은 그래도 명암만 따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. 오! 다행이다. 오! 다행이야. 오 많이 아꼈어 70폭 7 0 안에 나왔네요 180이 천장이거든요 아180 천장을 뚫을까? 5000개면 6000개면 40폭을 할수 있거든 기억이 없는 데 기억이 없는 데데 아, 60까지 해주고요 제가 봤기 때문에 아 이게 뉴럴은 이미 그 그. 이벤트가 다르다면서요? 를할수 있어요. 이럴 줄 알아서 이지아한 번쯤은 질러줄 수 있지. 직업은 굳이야? <웃음> 다들 말리네. 아 지금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바뀌면 뭐야 하나야? 너무 많아. 이게 엔드맵이라도 잘 나와야 되는데 아까 스 스알은 여기서는 스알이 아니지. 보라색이 다섯 개 나왔을 때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. 한 번도? 과연 아 초반에 초반 10법에 진이 나오긴 했지. 아! 아니, 어차피 마인드 웨밍이 한데 진짜 이계정생티밖에 없나 봐. 나생티 지금. 아, 진짜.